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아빠도 꿀잠 꿀꿀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동강을 판 봉이 김선달 옛날 조선시대에 김인홍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과거에 급제했으나 아직 벼슬을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김선달이라고 불렀어요. 하루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나루터를 지나고 있었어요. 강에서 물을 길어다 주는 물장수들이 땡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는 한양에서 온 양반들이 정자에 앉아 주거니 받거니 농담을 하며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물장수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지요. 무엇들 하는 게냐? 빨리빨리 빨리 물을 길어야 부잣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것이 아니냐? 서둘러라! 이것을 본 봉이 김선달은 이 양반들을 골려주려고 꾀를 냈어요. 김선달은 물장수들을 데리고 주막으로 갔어요. 이보시오, 내가 엽전을 세 입씩 나눠줄 테니, 내일부터 물을 지고 갈 때마다 나에게 한 입씩 주고 가시게나, 내 자네들을 도와주겠네. 한 입씩을요? 영문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장수들은 김선달이 자신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이튿날 김선달은 같은 시간에 대동강 나루터로 가는 길목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물장수들은 전날 약속한 대로 물을 지고 나가면서 김선달에게 엽전을 한입씩 냈어요. <웃음> 맑고 시원한 물이 한입이요한입씩 내고 가시오. 예, 물감 여기 있습니다. 한입이요 저도 내고 갑니다. 한입이요. 김선달은 물장수들이 던져주는 엽전을 한입, 두입 받았어요. 이 광경을 본 양반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니, 저 물장수들이 왜 돈을 내고 물을 퍼가는 거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물을 떠가는데 왜저 사람에게 돈을 내는 걸까요? 그때 한 물장수가 엽전을 가지고 오는 것을 깜빡하고 그냥 와서 물을 길어가려고 했어요. 아니, 자네는 왜 물값을 안 내고 그냥 가려는가? 아, 선달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내일은 꼭 챙겨 오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것까지 두 잎을 가져 오시게, 아니면 물을 떠갈수 없을 걸세. 양반들은 이 모습을 보고 대동강물이 김선달의 것인데, 물장수가 물값을 내지 못해서 야단을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대동강 강물에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반들은 김선달이 물장수들에게 미리 엽전을 건네준 것도 모르고 국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르지 않는 대동강물을 지금 사둔다면 얼마나 좋겠소.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잘 먹고 잘살 것이 아니오. 하지만 김선달이 우리에게 대동강물을 안 판다고 하면 어쩌겠소. 아닐 거요. 보아하니 아직 벼슬도 없고 어리숙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잘만 꿰면 넘어올 것이오. 대동강물을 사기로 결심한 양반들은 김선달을 주막으로 데리고 왔어요. 방에는 맛있는 요리가 한상 차려져 있었어요. 아 이보시게 김선달, 많이 드시게. 자네가 대동강물을 판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자네를 초대했네. 많이 드시고 우리에게 저 대동강물을 다 파시게. 김선달은 시원한 막걸리를 한 모금 들이키더니 잡채를 한 젓가락 집으며 말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대동강을 내가 내 마음대로 팔 수는 없소. 마침 배가 좀 고프니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소. 김선달, 대동강 값은 섭섭하지 않게 쳐드리겠소. 천냥이면 되겠소. 이야, 이 떡갈비가 맛이 기가 막히는구나. 아, 맛있다. <웃음> 김선달은 묻는 말에 대답도 않고 떡갈비만 뜯었어요. 그럼 이천양이면 파시겠소?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여기도 있구려. 이 빈대떡과 동태전을 좀 싸가지고 가도 되겠소? 김선달은 이번에도 묻는 말에 대답하기는커녕 딴소리를 했어요. 양반들은 슬슬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물론 다 싸드리겠소. 그럼 삼천양이면바시겠소 김선달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갈등하는 신용을 했어요. 대답은 안 하고 계속 뜸을 들이자 한 양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좋소! 사천 냥 드리리다! 사천 냥이면 황소가 사십 마리요! 파시겠소? 김선달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 대동강을 끼고 있을 필요가 없지. 줬소! 대동강을 사천냥에 팔겠소! 김선달은 양반들에게 사천냥을 받고 대동강물을 팔겠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김선달은 임자 없는 대동강을 팔아 큰 돈을 번 것이지요. 봉이 김선달은 양반들을 골탕 먹이고 사천냥을 어려운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대동강에서 물을 깃던 물장수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장수 여러 명이 우르르 강가에 가서 강물을 길어 나오려는데 양반들이 막아서며 물값을 내고 가라고 했지요. 자, 우리가 산 대동강이니 우리에게 물값을 내시오. 그러자 물장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씩 웃었어요. 그리고 양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 세상에 강물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소? 우린 돈이 없으니 대동강을 판 사람에게 가서 물값을 돌려달라고 해보시오. 자, 어서 가세. 그러게나 말이오. 어서 가세. 어서 들 가세. 양반들은 울상이 되었어요. 물장수들은 물값을 내기는커녕 양반들을 한심한 얼굴로 쳐다보며 제갈길로 갔대요.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김선달이 대동강모를 팔았다고 생각하다니. 양반들은 정말 어리석었네요. <웃음>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조용조용 아름다운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바쁘고 힘드셨지요? 수고 많으셨어요. 괜찮으시면 구독하기도 부탁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따뜻하게 이불 잘 덮어주세요. 코잘 자고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